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척! 오늘 마실 음료수는 트로피카나 스파클링, 포드맛과 오렌지 맛을 마셔볼 건데요. 그러면 설명 없이 원샷해보겠습니다. 척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든아지원자탄는 남자 원재명이었습니다